성공이라는 거는 딱 주관적이죠. 자기가 성공했다고 면 성공한 거예요. 남이 아저 사람 성공했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남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.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이 많을 수도 있고 남들이 벌써 성공했지만 밤에 불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. 300만 원 버는 사람과 200만 원 버는 사람과 그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차이에요. 내가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러면 대기업에 간 사람은 5미터 더 빨리 달린 거예요. 아니면 뭐 많이 줘서 5 0더 앞인 거예요. 절대로 그게 내인생에 달라질 거 없어요. 근데 사람들은 고거에 매달리는 거예요. 나는 왜 100만 원을 더 적게 받을까? 저 사람보다. <웃음>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중소기업 가면 창업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죠. 중소기업 가면 은그 사람이 처음부터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바이어를 구하고 다 배우잖아요. 근데 대기업 가면 어떻게 해요? 아주 일부분만 배우죠?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안 해요. 똑같은 사물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루씩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네.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머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이 세상에 평등한 사람은 없어요. 긍정적인 마인드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. 기회는 오래되 있다. 그 기회를 준비를 해라. 제 친구들 중 가장 공부를 못하던 친구 한 명은 20대 때부터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친구들은 창피하게 뭐 그런 일을 하냐며 수분덕댔지만그 친구는 그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 그 친구는 청소업체 대표가 되어 친구들 중 가장 잘나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긍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환경이라는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현실은 불공평하다며 한탄하는 삶을 살 건가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며 언젠간 찾아올 기회를 준비할 건가요